가서 이게 시간이 지체를 조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뭐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스탠리에서 나온 믹서기를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존에 마끼다 막기다... 마크텍이죠. 마크텍 쓰다가 분실했어요.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옆에다가 세워두고 나왔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두구가 네. 물건이라고 생각되면. 저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가는데 가서 네, 찾아가지고 오는데 안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뭐 물론 잊어버린 그 분실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 돈으로 구입을 한게 아니에요 각 팀에서 그 팀에서 제공부를 이렇게 조금 많이 쓰, 쓰긴 썼는데 어쨌든 제 책임으로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형님하고 동생이 이거를 사라고 돈을 네, 마련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제가 정말 좋은 팀에 들어가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마키다를 써봤으니까 스탠리에서 나온 네,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마키다, 마크텍이죠 다마 마크텍 모델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어, 조금 다른 부분은 마키다 꺼는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릴 형식으로 쓰는 거고, D타입이라고 해서 핸들 형식이에요. 그리고 레버가 여기 있고, 핀 이게 스피드 고정하는 게 여기 있어요. 버튼이 여기 있고. 이리또한 가지는 여기 회전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일단 2단, 속도 조절이 있고, 그리고 하나 조금 특이한 것은 마키다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대부분 바로 작동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는거죠 누르고 나서 이제 시간 지체를 조금 두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800W 였는데 전 모델은 800W 였는데 이거는 지금 1400W라고 되어 있어요 1400W 머드 믹서 믹서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와트수도 높고 또 힘도 괜찮은 것 같고 날 가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거는 경주 철물 공구에서 구입한 교반 날인데 예전에도 거기서 이걸 사용을 해서 만 삼천 원 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걸로 샀어요. 어 원래는 폴리머 계열의 이제 그 접착제를 믹스할때는 스크류로 된거 프로펠라 형식은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이거는 음 그냥 옆쪽으로 회전만 되는걸로 쓰는거니까 또 이제 폴리머 계열에 접착제를 섞을때 교반하는 날이 이렇게 스크류로 된거 위에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이제 또 회전이 되면서 이제 교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전용 날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얘 가장 저렴하고 어,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어쨌든 잘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그 줄눈제를 혼합할 때는 이 날을 사용하지 않고 그 줄눈제 혼합하는 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날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이 날을 장착을 했어요.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습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게요그리아 네. 1이에요. 1리고 1. 2단 나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힘이 <웃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좀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살짝 느린 그런 거는 네, 아주 좋아요. 사용을 해 보니까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압착이나 뭐트라이픽스 이런 거는 무난하게 돌아가 같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 여기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여기 속도 조절 조절하는 게 여기 속도 조절 시트가 있는데 최대한 최대가 6 6으로 되어 있어요. 5 음, 미니멈에서 6으로 할수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6일 때 <목소리> 현장에서 사용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저렴해요 고장 안나고 한 2년만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현장에서 한번 써보고, 이제 후기를 남겨보도록.